안녕하세요 이승범 입니다 도형으로 영어 정복하기 아홉 번째 시간이죠 바로 또 시작해 볼게요 지난 여덟 번째 영상에서 다루었던 오늘의 문장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do you mind me speaking english well 이거였죠 너 내가 영어 잘하는 거 신경 쓰이냐 뭐 언짢냐 이런 질문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내가 영어를 잘하는 행위 였었어요 그런데 keep keep 이라는 단어도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I will keep you speaking English well. 제가 여러분들을 영어를 잘하게 유지시켜 드릴 거예요. 이게 제 마음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성격이 좀 다른 게 뭐냐면 그 행위가 계속 이어지도록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한 번이 아니라. 자 그럴 때도 ing를 쓸수 있었는데 행위가 유지되듯이 상태가 유지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형용사도 쓸수 있어요 I will keep you smart 제가 여러분들을 똑똑한 채로 계속 유지시켜 드릴 거예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즉저 뒤에 형용사 같은 것들도 쓰일 수 있어요 이렇게 좀 다양한 것들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 보세요 자 우리가 영어의 초보이긴 하지만 언어의 초보는 아니에요 우리의 인지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집중력을 조금 발휘해 보시고요 아마 20강 중에서 오늘 내용이 제일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보단 더 이상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까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저 위에 나와있는 문장구조의 형태를 마지막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주체와 행위 사이에 마치 비동사가 숨어있는 느낌이라그랬었죠 그런데 비동사는요 비동사 뒤에 투가 올수 있고 ing 가올 수도 있고 뭐 영어 초보라도 아는 내용일 거예요 명사도 올수 있고 형용사도 올수 있고 아직은 안 배웠지만 pp 라는 게올 수도 있고 뭐 전치사 덩어리 그리고 전치사가 그냥 부사처럼 쓰여서자 문법 용어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아 비동사 뒤에는 저렇게 다양한 것들이 올수 있구나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자이 문장 형태는 자 동사 뒤에 나온 게 동사의 대상이 되는데 반면에 뒤에 나온 행위의 주체도 돼요. 이걸 예문으로 보면 I will keep you speaking e n g l i s h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you는 keep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또이 you는 speaking English의 주체가 되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you와 speaking English 사이에는 비동사 같은 것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장 구조 형태의 뒤에는 비동사에 오는 다양한 것들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문장구조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저 형태가 가능한 동사들은 다쓸수 있는 거지만 동사 고유의 뜻이 있잖아요. 그 고유의 뜻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어울리는 것들이 있어요. 다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keep. keep을 볼게요. 자, keep은요. 그런 상태를 그냥 유지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투 앞으로 발생할 목표 중심의 투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요 투만 빼고 나머지는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Keep me your friend. 나너 친구로 계속 유지시켜줘. Keep me safe. 안전하게 계속 해줘. Keep me watching TV. TV 보게 해줘. 계속. 뭐, keep me satisfied. 날 만족한 채로 유지시켜줘. keep me on your side 나네 편에 계속 있을 수 있게 해줘 뭐, keep me in 안에 계속 있을 수 있게 해줘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우리말로 해석했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말을 쓰는 거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것도 좀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Keep me your friend. 그러면요 친구가 삐쳤나 봐요. 그래서 아씨 나네 친구로 그냥 계속 남게 해줘. 하면 내가 네 친구로 같은 대상이죠. 그런데요 이렇게도 쓰일 수 있어요. 똑같이 keep me your friend인데요 아래 거는 같은 대상이 아닐 때도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나네 친구 내가 네 친구가 계속 되게 해준데요 밑에는 야니 네 친구 나한테 맡겨 니네 친구 나한테 그냥 두어 이런 의미를 쓸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니네 친구가 아닌 거예요 둘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둘다 뜻은 어떻게 구별한다 그랬죠 맞아요 그냥 그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였고 그게 안되면 말한 사람 잘못이라 그랬죠 우리는 그냥 아둘다 되는구나 를 알고 지나가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를 볼게요 예를 들면 call. 부르다잖아요. 근데 콜은요. 누구를 무엇으로 부르다도 해당되기 때문에 뒤에 명사만 올수 있어요. 그래서 call me Matt. 자, 나를 매트로 불러 잖아요 그러면 A는 B의 관계 여전히 유지되죠. 내가 매트인 거잖아요. 같은 대상이잖아요. 그럴 때도 쓸수 있는 게 콜이었고요. take, pull, push, put. 자, 이런 것들은요.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동작에 해당하는 동사들이에요. 이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 움직임의 방향성만 얘기해주면 돼요. 근데 그 방향성은 주로 전치사 모양이 되죠. 그래서 take me to the city, 나를 그 도시로 take해서 옮겨줘, 그러니까 데려다줘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take me out, 바깥으로 옮겨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5강에서 제가 순영어와 외래 영어를 언급했었잖아요. 왜 쉬워 보이는 순영어가 더 어려운지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오늘 영상까지 3 개의 영상을 통해서 지금 저 모양을 지금 공부하고 있었고 여기서 동사 뒤에 이제 ing와 to가 올수 있었는데 ing와 to의 주체를 앞에다가 꺼낼 수도 있다고 했죠. 새로운 대상으로요. 그러면 얘는 동사의 대상이 되기도 하면서 뒤에 나오는 ing와 to의 주체가 되기도 하는 거였어요. 저 동사의 대상이 주체가 될때그 뒤에 나오는 동사의 모양들은 ing나 to만 썼었는데 아 이제 좀 까다로운 게 하나가 나와요. 정말 이제 마지막이에요. 뭐냐면요. 동사의 모양이 그대로 쓰이는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 사욕동사라고 해서 배우는 것인데요. 이제 용어는 잃어버리는 게 좋아요. 자, 그냥 제 설명 한번 잘 들어보세요. Make, Let, Have, Help인데요. 오늘은 그냥 Make와 Let 이두 가지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Make를 보면요. I made you speak English very well.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당신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영어를 아주 잘하게 만들었어요 해가지고요. 스피크라는 동사 모양을 써요. 근데 이게 동사는 아니에요. 동사는 made가 동사고요. 마치 저한문장에 동사가 두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피크는 동사는 아니에요. 원래는 저런 모양은 to 아니면 ing를 써야 되는데 이 make라는 동사의 특이성 때문에 그냥 동사 모양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문법에서는 아마 원형 부정사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자, 왜 동사 모양을 쓰냐면요. 영어 동사 전체 중에서요. 저 주어의 역할이 저 대상을 지나서 동작의 끝까지 가게 하는 게 메이크 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당신을 영어를 진짜 잘하게 만들었어요 하면 정말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다른 동사들과 좀 비교하면 이해가 쉬워져요. I want you to speak English very well. 자, 제가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기를 원해요잖아요. 만든 건 아니죠. 그 방향성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to speak가 되는 거고요. 자, 제가 당신을 영어를 잘하게 만들었어요에 해당하는 좀 비슷한 예문을 get을 통해서 또 하나 만들어 볼수 있는데요. 이때는 I got you. speaking English very well 하면서 speaking 이라는 ing 를 써야 돼요 왜냐면요 이미 영어를 잘하는 행위를 만들었기 때문에 ing 를 쓰기도 하고 make 만큼 강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get 을쓸 때는 저렇게 to 나 ing 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었다는 표현보다는 제가 당신이 영어를 잘하게 영향을 줬어요 이정도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될것 같아요 즉 make 뒤에는 저렇게 동사 모양의 부정사 특별한 문법 용어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쓰는 것 같은데 그냥 동사 모양을 가진 걸 그냥 쓸수 있다라는 걸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저랑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i made you speak english very well 자 이렇게 비슷하게 또 동사 모양을 쓰는게 let이 있어요 자 이거 잘 한번 또 들어보세요 y o u l e t him die. 자, 제가 예문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건 상황 설명을 한번 해야 돼요. 제가 오프라인 수업을 좀할때 이제 써먹는 예문인데요. 뭔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강력한 예문을 집어넣으면 수업을 듣는 분들이 더 빨리 이해하시더라고요. 상황을 하나 그려볼게요. 어, 제가 돈이 좀 많아요. 근데 돈이 없는 제 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어, 병원비를 그냥 대주기로 했어요.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병원비를 내주는 걸 깜빡한 거예요. 근데 이 아픈 친구가 병원비를 달라는 말을 미안해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깜빡했고 그 아픈 친구가 안 하고 있다가 어 죽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때 주위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You let him die. 네가 이 친구를 죽게 했잖아. 자, 근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죽인 거 아니죠. 그죠? 근데 우리말로 하면 죽게 했잖아. 하지만 제가 죽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그 친구가 안 죽게 할수 있었나요? 있었어요. 그때 쓰는 게 let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정확한 표현이 없어요. 그냥 죽게 내버려 뒀지만 안 죽게 할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let은 뒤에 그 대상 Let 뒤에 나오는 그 대상의 실제 행동을 주어가 내비두는데 주어에게 막강한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로 든 상황으로 쓸수 있는 거죠. You let him die.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말로 하면 시키다가 되기도 하고 내버려 두다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말로 사실 번역하기 좀 힘든 단어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예외사항이 여기서 또 뭐가 발생하냐면 Make는 I made my room a library. 자, 나는 내 방을 도서관으로 만들었어 해서 명사도 쓸수 있고 I made my room safe. 나는 내 방을 안전하게 만들었어 해서 형용사도 쓸수 있는데 let은 명사를 쓰고 싶으면 그 실제 행위를 놔두는 거기 때문에 be를 그냥 붙여야 돼요. 그래서 let me be your boyfriend. 나네 남자친구가 되게 해줘.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쪽이 가지고 있는 거고 행동은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let 다음엔 저렇게 be를 붙여야 돼요. 자 명사뿐만이 아니라 형용사를 쓰고 싶을 때도 be를 마찬가지로 붙여야 돼요. let me be free. 나를 자유롭게 내비도죠. 근데 그 사람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 동사를 붙이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특이한 형태는 영어 전체 동사 중에 let 밖에 없어요 그리고 let me out 하면서요 이 전치사 모양이나 뭐 하여튼 부사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따로 모아서 공부할 거예요 이렇게 let me out 이런 것까지 는쓸수 있습니다 휴, 자 이제 한숨 쉬세요 이제 어려운 거는 끝났어요 자 이제 순영어와 외래형을 제가 왜 구분졌냐면 자순영어 우리가 그동안 쉽게 생각했던 것들이 문장구조가 오히려 복잡했었고 어려워 보이는 단어들이 오히려 문장구조는 단순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구조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순영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더 공부해보자는 라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사용빈도가 높기 때문에 공부할 값어치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정말 다행인 건 이렇게 쓰는 동사가 사실은 아주 많진 않아요 몇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적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문장은 마지막에 다룬 요 메이크와 렛 여기에 적응하는 걸로 오늘의 문장을 삼을게요 워낙 많이 쓰이고 좀 특이한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을 드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요 화면을 정지 화면으로 하시고 오늘의 문장 한번 계속 소리 내어 보세요 아 제가 요 설명 그래도 또 적어 놓을게요 자 이제 동사가 만들어내는 문장 구조는 다 다룬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없고요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할 거예요 뭐 저랑 함께 하시면 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동사를 배울 거거든요 조동사를 배워야지 이제 우리가 대화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할수 있게 만드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보글리 씨는 다르잖아요. 조동사 과연 다른 영어 컨텐츠와 비슷하게 설명할까요? 아니겠죠. 뭔가 좀색다르게또 훨씬 쉽게 설명을 드리겠죠. 기대하셔도 돼요.